마지막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. 나와주세요. 요망 뭐야? 음악 <웃음> 아 요망 <웃음> 아, <로망> 뭐야? <웃음> 앞에 고슬 다섯 개 뭐야? 여의주야? <웃음> 네가 뭐야? 여의주야? 여의주? 지 들으며 그만인 것을 비는 꽃도 묻히고 많은데 바람에 등떠 밀려 가는 인생과 반죽도안 되는구나 한첫 세월은 눈치도 없이 지침이 되고 가는데 한번 왔다 갈 길인걸 못하러 왔소 은혜기 손님이더냐 말자 세상사 별거 없더라 무심한 저 세월은 눈치도 없이 지침이 떼고 가는데 <웃음> 한번 왔다 갈 길이 널 못하러 왔어 뜨내기 손님이더냐 뭐가 그 말차 사는 게